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유튜버 놀던청년입니다. 얼마 전 아이폰 iOS 14 정식 버전이 릴리스되었는데요. 혹시 아직 업데이트 전이시고 꼭 iOS 14 버전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잠시 미루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 이유는 업데이트 및 다운그레이드 방법을 설명한 후 말씀드릴게요.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먼저 업데이트 방법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 설정, 일반,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가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iOS 13 버전을 사용하는 분들은 14 버전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다운로드 및 설치 버튼이 나오실 거예요 그럼 다운로드 및 설치 버튼을 눌러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잠시 꼭 iOS 14 버전을 사용하셔야 하는 분들이라도 다음그레이드를 위해 PC에 백업해두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PC 백업 방법은 PC와 아이폰을 연결 후 아이튠즈를 실행하고 아이폰의 모든 데이터를 이 PC에 백업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후 지금 백업을 눌러서 PC에 데이터를 저장해 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업데이트를 미뤄야 하고 번거로운 PC 백업까지 권장하는 이유는 현재 IPSW 즉 펌웨어 다운그레이드가 안 되는 상태고 더욱이나 14버전의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오류는 볼륨 오류로 버튼을 이용하여 볼륨 조절이 안 되는 증상인데요 설정에서 조절해도 음량이 아주 작게만 나왔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블로그에도 이런 오류에 대한 리뷰를 진행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오류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기사를 찾아보니 아이폰 1 2에 iOS 14.1 버전이 탑재될 것이라는 것과 14.2 베타 버전을 테스트 중이라는 이야기밖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빠르고 널리 알려져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재부팅 후에는 정상적으로 돌아오긴 했는데요 문제는 다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4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과 앱 서랍 위젯 환경 등이 구미가 당기긴 하지만 애플이 언제 오류 수정 업데이트를 내놓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용할 기능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백업을 해놓으셨다면 초기화 진행 후 복원 시점을 선택하여 원래 사용하고 있던 13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를 하시면 되고요. 초기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